공개문제 10회를 풀어 보겠습니다. 비번호는 63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비번호가 630으로 지정되면 바탕화면에 630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을 저장하실 때는 630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폴더를 클릭하시고 폴더의 이름은 630 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은 630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엑셀을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곧바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저장 위치는 바탕 화면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630 폴더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630 이라는 폴더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감독관이 시험치는 순간에 지정해 주는데 파일 이름은 630 언더바 수험자 이름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제목은 20포인트 크기로 하고 가운데 밑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크기는 20을 해주시고 밑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씌워서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 주신 다음에 서식 복사 범위를 씹어 주시면 조금 더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1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구분은 고객번호의 첫 문자가 H이면 가정용, F이면 공장용, O이면 사무용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if문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then 네. if 가로 열어 주시고 로지컬 테스트는 조건을 적으시면 되죠 고객번호의 첫 번째 글자를 확인하시면 되니까 left를 쓰겠습니다 가로 열어 주시고 텍스트는 고객번호의 첫 번째 자리를 가져오면 되니까 고객번호를 찍겠습니다 콤마 넘차 스는한 글자를 가져오면 되죠 1 적어 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 다음 h 이면 하고 물어봐야 되니까 는 쌍따옴표 h 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완성이 됐죠 고객번호의첫 번째 글자 하나를 가져와서 h 하고 같으면 하는 조건이 완성이 됐고 콤마. 조건이 참이면 이 됐죠 조건이 참이면 가족용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가족용이 아니면 공장용과 사무용이 있는데 저희들은 마지막에 있는 사무용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서 if문을 완성하겠습니다 이제 이 if문을 Ctrl C 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사무용, 쌍따옴표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러면 H이면 가정용 H가 아니면 다시 물어볼 수 있죠. 이번에는 F하고 같으면 공장용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쳐 주시면 완성이 됐죠 2번 사용량을 풀어 보겠습니다 당월 지침 빼기 전월 지침을 하시면 됩니다 는 당월 지침 빼기 전월 지침 엔터 쳐 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금액은 사용량 곱하기 기본 요금인데 기본 요금은 구분이 가족용이면 550원, 공장용이면 250원, 사무용이면 350원입니다.는, 네. 사용량을 클릭해주시고, 곱하기, if를 써주시면 되겠죠. 가로 열어주시고, 가정용인지 물어봐야 되니까, 구분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네. 쌍따옴표 가정용이라고 적겠습니다. 쌍따옴표 B4셀에 들어있는 값이 가정용이면 콤마 밸류에프트로는 가정용이 맞다면이죠. 그러면 550원 콤마 가정용이 아니면 금액이 2개가 남았죠. 공장용이면 250원, 사무용이면 350원인데 저희들은 마지막 값인 350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서 if문을 완성해주시고 if문 전체를 블럭을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350원을 블럭 씌워주시고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이제 P4셀이 가정용이 아니라 공장용이면 550원이 아니라 250원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P4셀이 가정용이면 550원, 공장용이면 250원, 나머지는 350원이 됐습니다. 엔터 쳐주시고 아래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 됩니다. 할인 금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할인 금액은 자동이체를 실시하면 사용금액의 12%를 할인을 적용하고 그 이외에는 0%를 적용하겠습니다. 는, if 가로 열어주시고 자동이체를 클릭하신 다음에 는, 쌍따옴표, 실시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 콤마 자동일체를 실시하면 사용금액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곱하기 1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콤마 실시가 아니면 사용금액에 곱하기 0%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 아래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해주겠습니다. 납부금액을 풀어보겠습니다. 사용금액 더하기 미납액 더하기 연체금 빼기 할인금액을 하시면 되는데 연체금은 미납액이 있을 경우에 미납액의 10%를 적용하겠습니다. 사용금액을 클릭해주시고 더하기 미납액 더하기 연체금은 없죠 근데 연체금은 미납액이 있을 때 미납액의 10%죠 그래서 if 가로 열어 주시고 미납액을 클릭하신 다음에 미납액이 있으면 값이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같이 않다가 부동호가 서로 마주 보는 모양이 같이 않답니다 그리고 0 적어 주시면 값이 0이 아니면 이 됩니다. 그럼 미납액이 있으면 이란 소리죠. 콤마 미납액의 10%를 납부하시면 되죠. 미납액을 클릭하고 곱하기 10% 콤마 미납액이 0이 아니면 10%를 납부했고 미납액이 0이면 미납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0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빼기 할인 금액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아래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 주겠습니다. 가족용 요금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구분이 가족용인 각 항목별 합계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구분이 가족용이니까 조건이 하나뿐이죠. 그러면 SUMIFS를 쓰지 마시고 s u m i f 를 쓰시면 됩니다. 는 s u m i f 더블클릭해 주시고 RANGE는 조건을 검사할 범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용인지 아닌지 검사할 범위를 말합니다. B4부터 B23셀을 블럭 씌워주시고 저희들은 오른쪽으로도 수식을 쓰고 아래쪽으로도 수식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 범위가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F4를 눌러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이제 조건은 가정용이어야 되죠. 클릭해주시고 이제 밑으로 내려갈 때 가정용이 공장용으로 바뀌면 좋겠죠 그러니까 24는 25로 바뀌어야 되니까 달러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여기도 다 6번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D가 E F G 이걸로 바뀌면 안 되죠 항상 그 자리 있어야 되니까 D만 달러를 붙이겠습니다 F4를 한번, 두번, 세번 눌러주시면 D 앞에만 달러가 붙습니다. 콤마 SUM r a n g e 는 합계를 구할 범위인데 자신이 있는 열에 범위를 씌워주시면 되죠. 사용금액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지만 오른쪽으로는 이동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F4를 한번, 두번 눌러서 아래로는 이동 못하게 하시고 오른쪽으로는 이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고 컨트롤 C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V를 누르겠습니다. 더블클릭해보시면 범위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볼수 있죠. 그 다음에 ESC를 누르시고 범위를 씌우시고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겠습니다. 마지막 값을 더블클릭하면 범위가 모두 정확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 끝자리가 87인 고객들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는 SUMIF를 쓰시면 되겠죠. 조건이 하나니까 가로 여시고 레인지는 고객번호의 끝자리를 확인하시면 되니까 고객번호의 범위를 씌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동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건데 오른쪽으로 고객번호의 범위가 이동하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합니다. 그 다음 콤마 조건은 마지막 두 자리가 87인거죠. 그래서 쌍따옴표 별 87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콤마 썸레인지는 합계의 범위니까 현재 열이인 미나백의 범위를 치우겠습니다. 이제 옆으로 이동할 때한 칸씩 따라서 이동해야 되니까 절대 값은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으시고 엔터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끄시면 됩니다. 마지막 값을 더블클릭해 보시면 범위가 제대로 지정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사용금액이 1000 이상 15000 미만인 합을 산출하겠습니다. 조건이 1000 이상이면서 15000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두 개죠. 그래서 SUMIFS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는 SUMIFS 더블클릭해 주시고 SUM RANGE는 합계로 구할 범위죠. 그래서 해당 한목이 있는 사용금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조건의 범위는 사용금액이 1000 이상 이니까 사용금액의 범위를 씌웁니다 콤마 조건은 1000 이상 이니까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1000 적어주시고 쌍따옴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뒤에 클릭해주시고 컨트롤 V 두번째는 사용금액이 15,000 미만이니까 작다라고 해주시고 15000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자동이체 실시 고객수를 count if 또는 count if 수로 풀라고 했는데 자동이체 실시라는 조건은 하나만 있기 때문에 count if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range는 자동이체를 실시했는지 안했는지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콤마 조건은 쌍따옴표 실시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치시면 실시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12번은 6번에 사용한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했는데 함수식을 기재하실 때는 반드시 정렬에 따라서 정렬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함수식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은 납부 금액의 내림차순 납부 금액이 같으면 고객번호의 오름차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설정해 주시고 상단에 데이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 첫번째 정렬 기준은 납부 금액으로 해주시고 내림차순을 해 주겠습니다 기준 추가를 누르시고 두번째 기준은 고객 번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름차순이 되어있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정렬이 끝났기 때문에 수식을 복사해 주겠습니다 6번에 미납액 수식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서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시고 키보드에 ESC를 눌러줍니다. 수식을 붙여넣기 할 셀을 클릭해주시고 키보드에서 다운 표를 입력해주시고 컨트롤 V를 해줍니다.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복사할 셀을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키보드에 ESC를 누르시고 붙여넣기 할 셀을 클릭하신 다음 다운표 컨트롤 V를 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 블럭을 씌우시고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객수는 금액이 아니죠. 숫자고 그 다음에 사용금액의 합계니까 얘는 금액이겠죠. 이제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고 사용금액 미납액 할인금액 범위 씌우시고 최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납부금액이 2만원 이상인 경우에 고객번호, 사용금액, 납부금액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범위를 씌워야 되는 건 고객번호, 사용금액, 납부금액. 이렇게세 가지가 되겠죠. 고객번호를 범위 씌우시고 납부금액이 2만원 이상인 자료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객번호를 범위 씌우시고 사용금액 납부금액을 범위 씌웁니다 그리고 삽입 탭을 누르시고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차트를 표 아래로 드래그 해주시고 Alt키를 눌러서 눈금선에 맞춰 주겠습니다. 사용 금액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금액은 차트에서 파란색 막대죠. 파란색 막대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오피스 10에서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주면 적용이 됐지만 오피스 2016에서는 혼합을 누르셔야 됩니다. 혼합을 누르시고 사용금액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 납부 금액만 데이터 레이블에 값이 표시되게 하라 그랬죠. 납부 금액은 빨간색 막대니까 빨간색 막대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프 제목은 요금 현황으로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18, 제목에 밑줄을 꺼주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글자의 색이 회색으로 연하기 때문에 홈탭을 눌러서 글자 색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바뀌지 않는 이유가 빨간색, 납부 금액을 선택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트 영역을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번 더 글꼴 색을 검정 텍스트 1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검정색으로 진해졌죠 이제 차트 제목을 요금 현황 이라고 적어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글자 크기는 18을 해주시고 밑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X축의 제목은 고객번호, Y축의 제목은 금액을 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2010버전에서는 레이아웃이라고 있었는데, 2016에서는 디자인에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축제목 기본 가로를 선택하시고 고객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축제목에서 기본 세로를 누르시고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글자를 세로로 하셔도 되지만 회전으로 해도 상관 없기 때문에 수정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석식을 누르시고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변경할 필요가 없죠. 그대로 두시면 되고 모든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셀을 클릭해주시고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자동맞춤을 체크해주시고 여백 탭을 눌러서 위쪽을 6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인쇄물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중간을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ESC를 누르면 편집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ESC를 누르시고 차트의 윤곽선이 너무 연하니까 차트를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윤곽선을 검정 텍스트 1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누르시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파란색 경계선을 드래그해서 표의 오른쪽에 붙여주겠습니다. 다시 파일 인쇄 눌러주시면 이제 인쇄물이 정중앙이고 인쇄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대로 내용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esc 를 눌러주시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창을 닫아 주시면 바탕화면에 603이라는 저희들 비번호로 만든 폴더가 있죠 더블클릭해서 열어보시면 603 언더바 수험자 성명으로 엑셀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엑셀 작업이 끝났고 엑세스 파워포인트를 계속 작업해서 이 폴더에 모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